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노양진어요 호시 고시, 미시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3개 정도 촬영할 예정인데요. 일단 두 개는 이 소니 액션캠으로 촬영을 할 것이고, 사육신공원에 가서 인스타3 6 0엑스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보고 계시는 곳이 이제 노량진 컵밥거리에 있는 이제 컵밥 그 점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뭐 그런 항의들이 많아서 약간 좀 밀려놨다고 해요 옮겨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콧밥 거리가 좀 모여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여기는 대로변이어서 몇 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노량진에 방문한 목적도 구독자 중에 한 분인 배복님께서몇달 전에 이걸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도 가고 이래저래 바빠서 이제서야 이제 그 제보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월요일인데도 노량진에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배봉님께서 요청해주신 그 루트가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소닉 액션쯤으로 찍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육신공원으로 가서 한번3 6 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슈터는 노량진은 많이 안와봤거든요 집에서도 좀 멀고 해서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오는데 이제 노량진에 어 사연이 많으시거나 추억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어 위안거리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 재사학원들이좀 보이네요. 여기 종로학원 보이고, 옆에는 남부고시학원이 보이고. 네, 사실 저는 어떤 학원이 유명하고 어떤 강사님이 유명한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일러서 어, 컵박거리에 있는 점포들이 다열진 않았어요. 근데 점심시간쯤 해서 열리겠죠. 이쪽 거리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않았지만. 네, 근데, 베랑님도 아시다시피 골목골목 정말 많은 정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라 다 돌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이제 곧 여기서 좌회전을 할 건데요. 특이하게도 이큰 길가가 아니라 약간 좁은 골목가에서 턴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단기 공단기 1관 바로 지나서 좌회전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맥도날드가 나오고요. 맥도날드 건물에서 좌회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요청하신 곳은 노들역 1번 출구부터 요청하셨었는데 제가 급행을 타고 오는 바람에 노들역을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노량진역에 들었는데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좌회전을 했는데 어 신한행 신화은행? 신한행이 보인다고 했는데 신한 신한행이 나올 때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랑핫도그 명락았도굴. 명랑핫도그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었네 정말 명랑핫도그 아직 남아 있네요. 오, 아마 여기가 신화는 걸까요? 네, 여기는 무슨 고시학원이 있네요.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사진이 붙여져 있고요.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했었거든요 공차 아 여기는 대충 저도 기억이 나요 한번 친구가 이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가지고 몇년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 엄마 박상이었나? 여기서 한번 밥을 먹었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그랬어요 아 여기도 점포들이 많이 변했지 기존 루트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덕길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쭉 가서 아마 우회전하는 코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탑 부시원 시간이 허락한다면 정말 노량진도 한번 정말 끝자락까지 한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바타 모텔, 네, 아바타 모텔 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배봉님께서 노트를 잘찾으실것 같아요. 정말 그 중요중요한 그 핀포인트들을 잘 찍어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리 촬영 장소를 공지를 하고 어, 좀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것도 의견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딱한 분께 이제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제 제보 장소대로로 다니고 있는데요. 어, 이제 무슨 민군의 다방이었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데 네 어쨌든. 여기는 지금 3번 출구 쪽이고요. 아까 3번 출구 쪽에서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새학진공원 쪽까지 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저기구나. 아, 여기 있는 사람 많은데, 네. 어쨌든... 신기하게도 여기 3번 출구가 여기 음식 백화점. 여기가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구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작 동찰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쪽에 노양진 육교가 있었는데, 몇년 전에 없어졌죠. 여기서 건너가서, 이제, 새벽층공원 쪽까지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육3빌딩 보이죠? 육3빌딩이 보이는 쪽으로 가달라고 하셨어요. 노랑진역도 <목소리도> 제가 몇 년, 몇년 만에 지금 방문을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 9호선하고 1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환승하기엔 좀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엔 이제 이트를 나와서 뭐 환승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랑는 2번 출구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쭉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나갔던 곳을 행나무터 건너서 다시 보고 있어요 이게 낮시간에 방문해서 그런지 평소 생각보다는 덜 우중충하고 좀덜 우울해 보이는 것도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건물들도 뭐 여전히 좀 낡은 건물들은 낡은 건물들이지만 어, 리모델링을 한 건물들도 꽤 있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되게 젊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곳 노량진에는 이제 공무원 을 관련돼서는 정말 모든 과목, 모든 그 직종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재수학원은 아무래도 강남 쪽으로 옮겨진 경향이 있고 그래도 뭐 여전히 노량진으로 이제 유명 강사들이 수업을 하러 오신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제 재수 쪽보다는 이제 공무원 쪽으로 더욱더 많이 심화된 추세죠 요즘은 저는 근데 어 공무원은 아무리 그그 그 있잖아요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을 <웃음> 여기 방문각 학원이 나옵니다 이명구씨로 유명한 학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아까 그 남부고시학원 건물에 있군요 네, 저는 이제 사역신공원 앞에 있는 6교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사역신공원이 130 130m 앞에 있다고 하네요. 사실 뭐 조회수를 생각한다면 노량진 맛집이라든지 그런 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할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 저의 채널과는 사실 조금 동떨어진 주제거든요 이게 제가 좀더 구독자가 많아지고 좀더 조회수가 늘어난다면 생각해볼텐데 아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노량진 그래서 이제 새벽 신공까지 촬영을 마친 후세 번째 촬영은 어디서 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비보호 차량인가 네, 이제 사역진 공원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네, 노량진에 있는 동작 소방서가 여기 있고요. 아까 촬영을 시작했었던 컵밥거리 조금 다시 오긴 했습니다. 네, 저기서 좀더 가면 노들역이 나오는데 뭐 저는 일단 노들, 노들역에선 촬영하지 않았고 네, 노량진역을 한 바퀴 돌고 사역진 공원 앞까지 왔습니다. 생각 충고 인스타360 o X 카메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